1867년, 러시아는 미국의 단돈 720만 달러, 하나로 약 89억 원을 받고 알래스카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50년 만에 알래스카에서 100배가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러시아는 어쩌다가 금사라기 땅인 알래스카를 그렇게 헐값에 미국에 팔아버린 걸까요? 알래스카는 1741년, 러시아의 표트르대제에게 고용된 덴마크인 베링이 발견한 뒤로 러시아 모피 상인이 서서히 이주하였으며, 18세기 말에는 러시아령 아메리카로 편입되었습니다. 1 0 0여년이 지난 1867년, 오스만 투르크와의 크림전쟁에서 패하며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린 러시아를 구하기 위해 알렉산드로 2세는 동토의 땅인 알래스카를 미국에 매각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러시아는 알래스카에 묻혀있는 천연자원의 가치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 중심부에서 워낙 멀리 떨어져있다보니 통치하기도 까다로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력한 해군을 보유하고 있는 영국의 위협에서 바다 건너 위치한 알래스카를 도저히 지켜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지키지 못할 바에야 미국에 팔아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활용해야겠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이 만물려 러시아는 1867년 3월 30일 새벽 4시 한국 국토의 약 17배에 달하는 엄청난 면적의 알래스카를 미화 720만 달러의 미국에 매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거래가 성사될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 역시 알래스카가 천연자원의보고라는걸 몰랐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반발이 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알래스카에 매장된 엄청난 양의 석유자원이 발굴되었으며 그 외에도 철, 금, 구리 등과 같은 지하자원은 물론 목재자원과 석탄,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들까지 합치면 알래스카에 존재하는 자원들의 총합은 수조달러를 상회한다고 합니다. 현재 알래스카는 3월 마지막 주 월요일을 당시 매입에 앞장섰던 미국 국무부 장관인 시워드의 날로 제정해 알래스카 매입을 기념하고 있습니다.